이라좀 부탁드릴게요. 벌스 이컴 음. 어, 오늘 처음 하신 분들, 달들 추천과 잘 찾아주시면, 좀 자주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. 와, 이팀 뭐야? 2조 1069억. 와, 2조 90억인데? 이 정도면. 활련님 안녕하세요. 와, 레알 마드리드. 그치. 이종로 팀쯤 되면 이제 알마디를 써도 되지. 코돈을 CLA에 매콤에다가 와우. 야, 이종로 팀이면 인정합니다. 카르발 국화. 국화. 야. 그렇 이종로 팀 정도 되면은 프루토에다가 사실 여기에서 좀만 더 되면은 쿠루토아 이것도 솔직히 좀 지르긴 한데 라이브로 바꿔버리고 쿠루토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위디거를 좀 높여주는 방안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전술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데이비드 베커 아이콘은 이난다와씨아 와. 스케줄 비용 필요 없고 그냥 추천과 절차만 여시면 돼요 그러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 미쳤다 이건 그냥 무조건 들어가겠다 호도네다 호날두 이렇게 넣은 거 좋았고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디거 금카 갈까 생각 중이긴 한데 위디거 금카도 나쁘진 않죠 이거 금카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 나는 요즘 생각 옛날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팀이 진짜 완벽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으로는 루토아를 라이브까지, 그냥 요즘은 또 트렌드가 골키퍼를 갖다가 좀 라이브로 많이 내리는 추세라가지고, 루토아 라이브가 솔직히 1티어거든요. 진짜로. 히퍼 안에서 제일 잘 막는 순위가 1위인가 2위인가 그럴 거예요. 이범령, 이범령 1위인지 는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, 루토아 라이브로 가고, 그 다음에 디고 올려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윙백 애들 좀더 높여주는지. 윙백에 여기에다가 급여 진짜 괜찮으면 은 그거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호카 호카 이런 애들도 요즘 진짜 뒤지기 좋아서 루트와 음. 11로 내려도 급여 요구가 2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 근데 이쪽이 너무 높아서 음. 그렇게 되면 이제 BOE 발안으로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발안 급여를 좀 살짝 낮춰주면서 BOE 발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한 20? 정도에서 팔카 정도 하면 진짜 뒤지지 않을 거든요 그러면 리디고 팔카 간게맞다 그렇게 되면 리디고 팔카하고 이 호카 같은 거 가고 카르발 뭐이 정도면은 카르발 조금 아쉽긴 하다. 근데 가레스 베일 요게 나왔다는 건 조금 신기하다. 어, 근데 이렇게 나왔어도 괜찮네. 사실 가로채기 부분에선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은. 웬만해서는 요쪽 라인들을 많이 보니까 민백 같은 경우가 괜찮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음. 야. 가레스 벨카는 안 바꾸는 거 그냥 추천할게요 어. 애 생각보다 괜찮네 국카라서 그런가 카르바리좀 살짝 느리다 카르바리좀 살짝 느리다 이게 조금 아쉽다 어. 하르발 그렇고 리디거 바란 이거 두개 좋고 아니 뭐 라모스 이런 선수들로 있는데 라모스를 굳이 안써도 될것 같고 에시앙에다 음, 여기 수비도 능력 7이고 솔직히 이거 2조라서 저가 딱히 뭐 받을 그게 없기는 해 어. 아 근데 팀좀 좋긴 하다 부트라게뇨 이거에다 둘다 비교해보면 부트라게뇨 이키인데 솔직히 헤더가 가능한 선수거든요 이 정도면은 헤더가 가능해요 부트라게뇨가 이키 아까 전에 저가 175에다가 헤더 안된다 했잖아요 근데 부트라게뇨 에우제비우는 좀 예외인게 이 키인데도 불구하고 헤더가 돼요 <웃음>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이콘 버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어 그래서 그런 버그가 있고 예감 이거 하나로 이미 끝이죠 부트라게뇨는 이정도 어 한번 다음에 다음에 진짜 저가 웬만해서 팀체감을 잘 얘기를 말씀안 드렸는데 이 팀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팀체감 보고싶어요 어 진짜 사라인니오님 다음에 한번 팀체감 좀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좀 감사할 것 같네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매운구름 세트님이셨나? <웃음> 네? 하고 아 네네 안되시면 어쩔 수 없고 아 500분? 여어었네요 너무 감사고요